오늘은 온 김에 어, 여러분들께 트레일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면서 솔직한 저의 느,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바로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인 그린갈 리를 리포라는 데거든요. 여기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린이라고 그렇게 쉬운 코스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린도 어, 좀하다하거든요 내려가시고 음. 와이드 턴이 계속 있습니다. 와이드 턴이. 아니, 턴이 이게 여기서 도 그린인데도 엄청 스티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거든요. 와. 이제 유니트리 엄청 번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리펄트를 먼저 좀 짓기. 재미를 느껴. 와. 가 엄청나게 스티커 내려가시고 와. 와. 다시 와이드턴 와이드턴 점프 점프 자 여기 첫번째 드랍 저희 어, 이게 밑으로. 야. 야. 이제 내리퍼내리퍼입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데입니다. 프리덤 플라이어라고. 여기도 블루 트레일인데. 네, 여기서는 샌디 부분입니다. 여기서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넘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스티커하거든요 살짝 브레이크 잡고 중간중간에 드랍이 있습니다. 네, 여기 드랍 한번 많이 잡고 와이트 턴와이드턴 그리고 여기서 살짝 쭉 가 나오거든요. This cable. Cable me. This b m This e okay, <웃음> 여기도 엄청 재밌습니다. 기서부터 이제 어여기 조금 어둡네요. 딥 코너가 좀 많고 와잘 오늘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에 주랍이거든요그기서 속도를 좀 내시고, 어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여기 바로 주랍이거든요 So, okay, let's go. Okay, dropping down. Oh, how l o n I've been. 여기 먼저 보내고 자. 여기는 캐비디 캐비디. 먼저 트랍비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셔서 예 트라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스티프 바로 와야 다 이게 비디오로는 잘. 이기 안됩니다. 엄청 스티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얇아지면서 테크닉을 야지거든요이 오케이요? 네, 하면 오케이요 하드테일을 갖고 오시니까 조금 힘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택해집니다. 라인을 멀리 타서 우! 여기서부터 이제 드랍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비디오를 잘안 보시겠지만 놓고 드랍 마지막 점프 우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되게 태키하고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예 바로 어예예 예. 저기가 엄청 스티프하네요 저 바로 아, 아 뭔지 알겠다 와 엄청 스티프하네요 오케이 I see 여기 엄청 스티프하네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예. 올라오는데. 왔는 야. 조금 살짝. 오. 오. 엄청 스티프한데. 올라간다고? 하. Are you serious, dude? 은퇴 같은 트레일입니다. 와, 아. 아. 무섭긴 무섭네요. 더블 다이 와. 와. 가로스테이 모시. 예스. 와우. 더 소피한테. 빨간데. 여기도 그린 트레일입니다. 근데, 어, 그린 트레일이라고 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Let's go. Let's go. 라인을 잘못 타면은 밤이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엎닌 어, 여기 제가 좀 앞으로 풀린것같은데 어. 스트리프 트럭 우와 우와 돌 섹션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린도 엄청 무서우실수가